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내용은 사실 깊은 내용이지만, 내용 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폐나 아스퍼거가 완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치료 중이고 있다면 정말로 자신이 아가 자폐를 벗어나서 정상 범주로 갈수 있을까 없을까를 갖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판단하고 싶다 하시다면 이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능력이요. 이거는 그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가 사회성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1년이 떨어졌든지 2년이 떨어졌든지 3년이 떨어졌던지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숫이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공부하고 비교해서 비교하면 이해가 될 수, 쉽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수준의, 그, 실제 나이는 3학년인데 학력 수준이 1학년 정도 수준이다. 이래서 한 2년 정도의 그 공부에서 학력의 갭이 있다라면 이 2년 정도의 공부의 갭을 쫓아가고 싶다. 너무너무너무 공부를 못해갖고 2년이나 뒤쳐져 있다. 이런 아이가 공부를 쫓아가서 자신의 학년과 똑같은 평균 범주로 회복 을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부를 아무리 가르킨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된다는 거 아니야 학원 많이 보내고 아무리 가르쳐도안 되고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야 돼요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생물학적인 건데 아이가 읽고 쓰고 듣고 하는 이 수업 과정에 참여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아이가 수업을 갖다가 집중할 수가 없죠. 들리는 데도 이상이 있다면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에 이해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는 열리가있다돼도 수업에서 습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아이가 공부를 갖다 실제 하고 싶은 정도를 넘어서 공부에 습득이 가능할 정도의 평균적인 지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평균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려면 그 다음엔 열리로 어느정도 커버 가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정상 범주해야 된다. 세 가지 를 요약해봅시다.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읽고 쓰고 읽고 듣고 보고 하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감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아이가 지능이 평균적이 된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자폐성 장애 아이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은 보통 2-3년 정도 또래와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갖다 메꿔내고 따라잡아야 정상범주로 우리가 판정이 될수 있거든요. 이게 몇 년이라고 할지는 다음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은 학력 격차를 줄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 뭐냐? 공부, 아이가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듯이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욕구가 강력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 사람들과 너무너무 놀고 싶어 해야 됩니다. 혼자 노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는 것을 즐기는 아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과 너무너무 놀고 싶어 해야 돼요. 애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가끔 가다 자폐아들이 혼자 막 놀다가 가끔씩 뛰어들어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일관되게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하고 노는 것의 즐거움들을 계속 표시하고 사람과 놀고 싶어서 그 요구를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특성까지 갖춰지는 걸로 정확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이 사람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본다. 즉눈 맞춘 능력입니다. 사람 소리를 듣는다. 호명반응입니다. 사람하고 상호작중해서 주의 집중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 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주 안정적인 눈 맞춘 능력과 아주 안정적인 호명 반응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까지 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지 감각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습득을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상태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하고 놀수도 있는 기능 까지 갖췄는데 실제 그 다음에 격차를 줄기 위해서는 소셜 스킬 즉 사회적인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한다 나빠한다 싫어한다 를 배워서 피드백을 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학습 능력을 갖춘 능력이 바로 지능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온전하다면 이 아이들은 회복 될수 있는데요. 지능이 실제로 치료보니까 경격하게 떨어진다면 이 아이는 정상 범주로서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 가지 조건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지금 이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자꾸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는 정상 범주로의 발달 을 바라요. 그런데 애는 세월을 흘러갑니다. 이렇게 서 되지 않아요. 이세 가지 조건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2개월 내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12개월 내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정상범주로서의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12개월, 6개월 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함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발달 궤적에서 정상범주로 회복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형격하게 일반아동 수준으로 회복이 돼서 세 가지 조건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6개월 어떤 치료를 6개월 했다, 1년 했는다 했는데도. 이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치료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훌륭한 주장한다더라도 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셔야 될 때입니다.